안녕하십니까. 통찰 음식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단백질, 그 중에서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요즘 단백질 쉐이크로도 많이 드시고 또 많은 여성분들은 또 단백질 콜라겐 이것을 이제 섭취를 해서 또 피부 미용으로도 쓰고 많은 남성분들 또 여성분들이 헬스장에서 근육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섭취를 하시고 어, 또 점점 현대인들이 어,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쉐이크에 대해서 어, 마치 미숫가루 먹듯이 쉽게 접하는 것이 점점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를 해 보았었고요 이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보충제가 과연 안전한가?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로 가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어 먼저 단백질 보충제를 알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대사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우리 입으로 섭취하게 를 되면 어 위에서 일부 분해가 되어서 어 장에서 완전히 분해가 되어 가지고 흡수가 됩니다 우리가 생선을 먹는다든지 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됐을 었 때는 위에서 좀더더 더 분해가 되고 장에서 더분해 돼서 이런 효소가 활발이 되겠지만 이미 단백질로 다 분해가 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으로 빨리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이 그 아미노산으로 형태로 어 장에서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서 이 혈관에서 어 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간에서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새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겠고요. 어 간에서 단백질이 합성된 이후에 우리 몸의 곳곳에 필요한 단백질로 어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털이라든지 얼굴의 피부라든지 뼈라든지 또 인대라든지 또 근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곳곳에 쓰이게 되죠. 그런데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단백질을 먹게 되면 자연히 소변과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겠는데 이때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신장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단백질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분자가 크기 때문에 어, 단백질이 실제로는 콩팥에서 재흡수를 어, 해서 사고체에서 배설이 되지 않도록 유도를 많이 하게 되죠 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은 좀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이제 먹게 되면 어, 이것도 소으로 빠져나와서 단백뇨를 형성할 을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어, 사고체의 손상 또는 신장의 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과다하게 먹는 것이 결국 콩팥의 건강에 무리가 갈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번째는 간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어떻게 우리 몸에 쓰이는가 결국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어, 먼저 어, 간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온 단백질을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하면 어, 이런 부분들이 고농도로 들어와 있다면 독으로 처음에 인식을 하기 때문에 분해를 먼저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간에서 분해를 먼저 해서 어, 영양제든 보충제든 먼저 고농도로 들어온다면 간에서 분해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간에 부담을 줄수 있다. 일반적으로 먹는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더 간에 무리를 주면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즉, 우리가 마셨던 단백질 쉐이크가 바로 단백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새로 아미노산이 분해 되었던 것이 새로 합성이 되어서 단백질로 합성이 될때 간에서 분해 작업이 되고 나서 합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분해 작업이 훨씬 더 어렵다 보니까 간에 물을 준다 가장 간에서 빨리 합성하는 것이 식물성 단백질, 그 다음이 동물성 단백질 그 다음이 가공된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것이 제일 간에 무리를 주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단백질을 합성할 때 어떻게 합성이 될까요? 어떻게 해서 머리로 가고 어떻게 해서 피부로 가고 어떻게 해서 뼈로 가게 될까요? 그것을 맞는 총사령관은 성장 호르몬이 맞게 되고 총사령관인 성장 호르몬이 필요에 어, 따라서 내 몸에 근육이 필요하다면 근육으로 먼저 보내줄 것이고 피부 재생이 좀더 급하다면 피부로 좀 보내줄 것이고 머리카락이 급하다면 머리카락으 보내주겠죠 그 필요에 따라서 총사령관이 정하게 되는데 그게 나오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4시 사입니다 이이성장호르이 나오는 시간에 어, 단백질이 합성된 것이 구조물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이 되고 피부가 되고 어, 근육이 되고 뼈가 되는데 어, 이 시간에 자지 않고 늦게 잔다든지 오히려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고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하면서 운동을 하더라도 어, 결과적으로 단백질로 간을 확률이 점점 줄을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근육이 지칠 때입니다 즉 고강도 훈련이나 몸이 지쳤을 때는 어, 응급으로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을 분해해서 를 단백질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응용한 것이 헬스가 되겠죠 즉 근육이 손상이 되어서 근육이 응급으로 재생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도 합니다 즉잘 때와 가장 많이 쓸때두 타임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고강도 훈련할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온 것은 우리 몸 자체에서는 응급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꾸준히 한다면 우리 몸이 계속 응급 상황을 인식하고 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잘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좀더 우리 몸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관점으로 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보충도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를 좀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인공 화학 물질을 넣고요 또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착향제 그리고 색도 좋게 하기 위해서 착색제 그리고 기간을 좀 오래 들려야지 많이 팔수 있으니까 보존제, 방부제 등을 넣게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 거의 100% 단백질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화학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단백질 자체도 큰 분자가 되어서 이걸 오랫동안 먹거나 너무 많은 양을 우리 몸에 필요한 것보다 많이 먹게 되면 간장과 콩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이런 많은 화학물질을 우리 몸에서 먹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림프에 찌꺼기가 생겨서 만성 림프 오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만성 림프 오염은 결국 아래쪽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쪽에림프에 찌꺼기가 생기면 은 어, 질의 냉이 심해지기도 하고 또장에림프에 찌꺼기가 생기면 은한 번씩 설사가 나기도 하고 또 호흡기 쪽에 림프의 찌꺼기가 생기면 은기관지라든지 비염 등이 생기게 되겠고 이게 점점 단백질 쉐이크를 계속 먹다 보면 심해지면 이명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그나마 찌꺼기가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운동을 했다 안 했다 하는데 단백질 쉐이크나 단백질 보충제는 계속 먹게 되면 결국은 찌꺼기는 쌓이는데 땀이 나가지 않으니까 몸에 나쁜 증상들이 훨씬 더 일찍 올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즉 어, 단백질을 만든 수수물질은 우리 몸에갑작스런 고농도 흡수로 인해서 간이 놀라게 되고 그래서 간에서 분해 작업이 좀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간에서 합성되는 양이 생각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필요한 이상으로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남은 단백질은 신장의 손상을 나중에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단백질을 어, 좀더 맛있게 하기 위한 화학물질은 어, 우리 몸에 림프 오염을 일으켜서 결국 만성적으로 림프의 찌꺼기를 일으키게 되고 그 림프 오염은 오롯이 신장과 운동을 할때 땀을 안 흘리면서 근육만 키우는 무산소 운동만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땀이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콩팥이 림프의 찌꺼기를 받기 때문에 어, 그 결과 방광에 자극이 생기고 그러면 방광염이 걸려서 잘때한 번씩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잠에 또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은 나오는 시간에 결국 근육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원래 취지했던 근육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운동을 하지 않고 단백질 쉐이크만 먹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에서는 어, 에너지를 공급을 받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 보충제는 먹었지만 은 운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복강에 있는 에너지 저장 공간인 뱃살로 에너지가 모이게 되겠죠 즉 단백질 쉐이크 만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근육으로 단백질 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복부 비만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단백질을 먹는다고 우리 몸에 단백질로 간다는 단순한 위험한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어, 그것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 지방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아시고 이것을 어떻게 운동할 때 쓰실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을 보충제의 위험성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보충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될까요? 보통 고강도 훈련을 하고 싶어서 내몸에 근육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근육을 키운다면 실제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이 좀더 과하게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의 고강도 훈련을 함으로써 단백질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응급으로 단백질 재생한 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고강도 훈련이 어, 끝나게 되면 어, 결과적으로는 빨리 만든 근육은 빨리 없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급하게 만든 에너지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고 바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헬스를 많이 하셨던 사람이 갑자기 팔이 부러져서 기부술을 하고 나서 1개월 뒤에 보면 은 홀쭉하게 줄어든 모습을 심심찮게볼수 있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급하게 만들었을 때는 빨리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를 알고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고 싶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남한테 보여지고 싶다는 어떤 자기의 열등감을 우월감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백질을 꼭 섭취해야 를 되겠다면 어, 가공 단백질이 아닌 자연 단백질을 섭취하기를 바라고 자연 단백질도 순수 자연 단백질이 아닌 합쳐져 있는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 동물과 식물이 있는데요 동물은 좀더 단백질이 많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닭이라든지 소라든지 돼지는 결국 사육 방식에서 특히 사료의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치킨같이 닭 사료에서 있던 화학물질이 결국 우리 몸에 전달을 하는 어, 닭이 전달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해서 근육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인 콩이나 쑥이나 마, 나팥 등을 자연 그대로 섭취를 하게 되면 간이나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적 섭취를 하는 것이 좋은데 대신 근육을 만들어서 남한테 보여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적인 근육의 쓰임을 만들어 준다 그렇게 해서 무술 연마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고 윗몸일으키기나 어, 푸시업 같은 홈트레이닝을 이용해서 근육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무겁게 엿기를 든다든지 어, 아니면 고강도 훈련을 해서 빨리 근육을 만든다는 것은 그 당시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는는 어, 결과적으로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무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을 결국 단백질로 섭취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단백질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은 근육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횡문근 융해증이 생기고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중독으로 빠지는 길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나빠지게 한다 이런 점을 이해하시고 를 내가 왜 지금 운동을 하느냐 내가 왜 근육을 키우려고 하느냐 이 점을 정확하게 깨뚫어서 성찰을 하시면 어, 단백질 쉐이크가 과연 내한테 필요한 것인가 왜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